안녕하세요. 어, 남반장? 너 웬일이냐? 아, 아 내가 또 재밌는 걸 발견해가지고, <웃음> 아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내가 또 들고 왔지.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게 뭔데? 아, 공짜로 안 알려주지. 말랑이 두개 주면 알려줄게. 와, 빨리 알려줘. 궁금하게 해야 안 알려주냐? 그러니까 알고 싶으면 말랑이 두개 주라고. 그러면 알려준다고. 말랑이 두 개? 안 궁금한데? 말안 해줘도 돼? 나 별로 안 궁금해. 아 그래 그럼 난 이거 들고 태권도 학원에 있는 애들이랑 이거 놀고. 난또 너가 좋아할 줄 알고 가져와봤지. 근데 뭐또 궁금하지도 않다고 그러니까. 난 이제 가볼게. 야. 말랑이 하나야 알려줘. <웃음> 아. 알겠어 말라니하 나. 아 아니 아니 이거 말고 야 이거 가져 알았어 이걸로 알려줄게. <웃음> 내가 가져온 엄청난 재밌는 기계는 이거 거짓말 탐지기. 뭐야 그게? 거짓말 탐지기. 거짓말 탐지기? 아나 이거 본적 있어. 이렇게 됐다가 거짓말하면 막손 뜨거워지는 거잖아. <웃음>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진실 게임 하면 진실 게임 와 내가 이거 게임만 파하려고 내가 심쿵 만두를 난리다니 아 분하다 저거 되게 재밌는데 야 이게 더 재밌어 우선 간단한 거부터 해보자 너부터 해봐 너부터 너부터 그래 나부터 나부터 해본다! 아 질문해! 아무거나! 내가 숨기거나 아니면 거짓말하는 것 같은 것들? 아! 나할거 있어! 뭐.. 뭔데? 난 매운 걸잘 먹는다. 야! 나 이제 매운 거잘 먹는다니까! 유치원 때 나를 생각하면 안 돼! 웃긴. 나는 매운 거잘 먹는다. 아, 어,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러면 거짓말인 거지. <웃음> 오, 그렇게 하는데, 아, 이상하다. 너 해봐 빨리도. 허 참네. 자기가 허세 부르는 거나 난리야. 이렇게 하면 되지. 엄지도 어. 야! 그거 꽉 동염해야 돼. 그래야지 정확하게 나왔단 말이야. 알겠어. 꽉 도명했, 동염했어. 자, 이제 질문해봐. 뭐 나는 간단한 것부터. 나는 똑똑하다. 아 뭐야. 야, 나는 내가 너한테 얘기 안 했나? 나 어렸을 때 야. 영재였다고? 말안 했나? 뭔 소리야 내가 너 유치원 때부터 알고 있는데 영재라니 처음 듣는데? 금시촌 왜? 너나 어렸을 때 기억 안 나? 그나 아이큐 검사했는데 135 나와가지고 너너 너 키가 135였다고 키가 아 그렇지 그때 키가 135아 아이큐가 아니었나? 야야 야, 빨리 대답해 나는 나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봐. 500키는 똑똑하다. 어? IQ 135. 어, 영재. 똑똑하다. 응?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엄청 아프네, 이거. 아이. 와, 이게 완전 정확하네. 너무 솔직하게 팩트만 말해 주는 기계야. 팩트 체크 완료. 와, 진짜 어이없네. 그러면은 그게 키고 아이큐... IQ 86이 아이큐였나? 다음 질문 하세요 다음 질문 오바키 씨? 오바키라고 하지 말라고. 네? 음... 저는 다음 질문. 내가 무슨 뭐 기거나 거짓말한 거 같은 거 말하면 돼. 난 진실만을 말할 거니까. 그럼 이거 대답해봐. 나는 우리 반에 관심 있는 여자애가 있다. 우리 반에 관심 있는 여자애? 어. 관심 있는 여자애 없는데? <웃음> 오 누구냐? 누구냐? 심는 여자애 누구냐? <웃음> 없다니까. 다음은 너 차례. 어... 혹시 양갈래 아니야? 질문한다. 지금 나 말고, 나 말고 우리 반에서 카톡하는 남자애 있다. 너 말고? 너말고는 없는데? 너 말고 연락하는 남자애 없다. 오.. 봤지?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돼, 너 사람이. 오.. 없나 보네. 야! 친구 좀 사겨라. 어 <웃음> 너보다 많아? 야, 이제 내 차례지? 마지막 질문이다. 신중하게 해라. 마지막 질문이니까 신중하게. 음, 신중하게. 어, 나 준비 완료. 음, 신중하게. 음.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양시다. 아 양갈래 아니야 그리고 관 심는 있 여자야 없다니까 이게 매번 정확한 게 아니야 <웃음> 양씨 아니다 아... 봤지? 이거 봐봐 안 울리잖아 양씨 아니다 자, 너 마지막 마지막? 뭐뭐뭐뭐 뭐, 뭐, 뭐뭐 물어볼 거야 뭐 뭐? 마지막 질문은 진짜 아, 내가 만약에 진짜 만에 하나 사귀자고 하면 사귄다. 안 사귀지 내가 너랑 왜 사귀어. <웃음> 와나 까였네 까일 줄 알았어. 그러니까 만약에라고. 만약에라도 안 사귀지 <웃음> 내가 너랑 왜 사귀냐. 만약에도 안 사귄다. <웃음> 고장 났나 보네? 기계가 별로 정확지가 않네? <웃음> 그러니까! 하하! <웃음> 참네! 야나 간다! 나태권 당하고 갈 거다! 그래 잘 가고 가면 양갈래도 있고 야, 양갈래 안 좋아한다고 걔는 같이 태권나면 다니고 집 가는 길도 비슷한 거 보니까 그냥 계속 부딪히는 거도 있 진짜 안 좋아해 <웃음> 어 알겠어? 나나무말안 했어? <웃음> 내일 뭐하냐? 나? 내일 네, 은총 오빠랑 밥 먹기로 했는데? 은총 오빠? 그 형은 왜? 아니 교회에서 뭐 게임했는데 이겨가지고 우리 저 상품권 받아가지고 그걸로 뭐 같이 밥 먹을 거 같은데? 뭐? 가지마